왜 독립한 ISTJ가 부모님을 잘 보시려고 할까요? 먼저 일반적인 ISTJ의 뇌구조를 추측했을 때 인생 전반에 기 d t 테이크 모드가 깔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ISTJ가 결혼할 때쯤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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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n 시 u l 주시 s h i changha j s i yasageum seob n a da dukdak j e y o n g s a n u l tong h is t j wae mi hon shin go ha shi g e l g e h a d is t j world membership g ha shi t a vlog asmr j total n e g i benefit y l n u l l su i su n da chuk s a l l